하나? 음,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이가 착한 어린이라고 했어요. 음, 착한 아이 좋아. 그럼 자작 얘기 들려줘 빨리. 의지가 어떻게 요시 찾았고 요시가 공주 구했는지 얘기해줘. 좋아 좋아. 아 이야기는 마리오랑 공주님이랑 내가 공룡세계로 놀러왔을 때부터 시작되지.